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길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그심을 알며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소스 산이 되 기보다 여기 오름 직한 동 산이 되 길, 내가는 길만 비추 기보다는 누군 가의 길을 비춰 준다면, 내,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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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가.